내 주변의 또래 여자들은 집안 살림에 혹은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을 다니고 멋있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다. 천불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멘붕은 살아가면서 흔하지 않다. 운동하러 갔다가 속에서 속고치는 불덩이를 감당할 수 없어 운동도 못하고 돌아왔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슬인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땅속으로 폭 꺼져도 시원찮도록 내가 싫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 주식을 완전 정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을 어머머하면서 막판에 넘어버렸다. 어제는 420만원의 손실을 지켜보면서 아! 정리해야겠구나. 마지노선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계좌의 마이너스 파한 숫자를 보며 이만큼 빠지는 것도 지켜보았는데 설마 내일 더빠지려고 하며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지푸라기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라도 붙잡고 며칠째 이어지는 손실을 만회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가끔씩은 전날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수익도 있었기에 그래왔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종목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경동 나비엔, 현대차, LG생활건강, 아스타, 드래곤플라이, 한국 BNC 등 나름대로는 기다리면 수익이 날것 같은 종목이어서 매수할 때는 기대가 크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최종적으로 날리면서 주식을 접었던 것이 6년 전이다. 누구나 그러겠지만 알뜰살뜰 아이들 교육비도 바뀌어가면서 그 당시에 주식이라는 거대한 아가리에 쳐넣은 셈이었다. 자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면서도 후회를 정말 땅을 치는 후회를 하면서도 어느새 시세판으로 신경이 가곤 했다. 그리고 병을 얻었다. 처음에는 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으로 잠도 이룰 수 없었다. 똑바로 누울 수도 모를 누울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서럽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들과 저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은 어쩔 것인가 생각했다. 누가 따뜻한 물한 잔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갖다 줄 것인가. 나는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꼭꼭 울었다. 돌이켜보면 그놈의 주식 때문에 내 빛나는 시간을 다 죽인 것이다. 그때에는 이미 남편 모르게 몇 억을 날린 후였다. 그리고 나서는 들통이 나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나를 용서했다. 주식이 무엇이기에 그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느냐고 남편은 혼잣말처럼 했고 나는 뼈아픈 경험을 얘기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잃었지만 3년 정도 흐른 시간 뒤에 다시금 주식에 손을 댔던 것이다 도박 중독증이구나. 언제부턴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었다. 당연지사 코로나로 흘러내린 만큼 몇 배로 올라왔기에 안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암이라는 병을 얻었다. 6년 전그 아픈 고통에 병원이라도 갈걸. 그냥 죽는 고통만을 느끼고 꾹꾹 참아왔던 것이었다. 친동생이 찾아와 언니 주식하지마. 제발 좀 끊어 설령 주식으로 떼돈을 번다 해도 하지마. 암이라는 병이 나를 찾아오면서 당장 주식부터 끊으라는 남편 명령의 몽땅 시장가로 다 처분하고 투병이 시작되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는 힘이 들었지만 견딜만했다. 나는 암이라는 병을 얻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는 해방된 듯 했다 따지고 보면 가족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고 크나큰 죄인이지만 암이 그런 감정을 희석시켰다 나는 시간이 많았고 컨디션 또한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식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안하니깐 더 스트레스 받고 안되겠다고 그냥 심심풀이로만 하겠다고 조금만 하겠다며 설득했다 그러나 반은 커져갔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고의 마지노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며칠 동안 마이너스가 손쓸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다 땅통 개념은 아니지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왜 나는 이토록 못났을까 손실이 커지니까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공포와 뼈저린 자책감. 주식하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지. 그렇게 일일 비해서 어떻게 견디느냐고 충고를 듣기도 했다. 종목을 바꿔볼까도 생각해보았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LNF, 하이브 같은 종목들로 말이다. 하지만 너무 올라버린 주가가 부담이 되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력들은 언제 무슨 이유를 붙여 차익 실현에 나설지도 모르기에 또 많이 당해보기도 했기도 했다. 곤두선 신경줄이 언제 끊어질지 팽팽하기만 해서 기운도 없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 끼니도 걸렀다. 나는 사실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도 난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기만 하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한때는 명상센터에 가기도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 주식을 끊고 싶은가의 물음에도 대답할 자신이 없다. 끊고 싶지 않은 건지 끊지 못하는 건지도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사연을 신청해보기로 했다.